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모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비, 영어로는 Be quiet, come out of him입니다 말씀하신 그런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국 성경은 이 앞에 조금 다르게 들 버전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 실은 이제 신정 뭐 양력과 음력이 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뭐 양력을 하면 아마 한 달이 거의 다 갔지요. 우리가 아마 대부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을 위한 일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 올해는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성경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많이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이라든지 기도, 순종, 부활, 성령, 십자가 등등 막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믿음, 기도와 믿음, 이와 관련된 구절들은 약 5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적게 있고 우리가 늘 무서워할 때마다 또 두려워할 때마다 성경을 읽는 그런 구절. 대부분 이사야 41장 11절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 구절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러는 구절이요. 평안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Be, peace with you라고 얘기하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평화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그 말씀 구절은 약 3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어떤 거냐면 돈과 관련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 있는 구절은 약 2350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많이 언급되고 아는 구절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청부나 청비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축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잘 벌어서 정말로 잘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게 성경적인 합당한 경제생활인 거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두 개의 마음이 아니고 항상 마음이 하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냐면, 마가복음 6장 2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지, 하나는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를 뭐 90을 하면 나머지가 10이고 하나가 50이면 나머지가 5 0이지요두 개다가 이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는 막 하나님을 먼저 어, 어,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은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지요 뭐든지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삶이 황폐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를 북아메리카 간 사람들은 신앙을 쫓아갔기 때문에 북아메리카는 부자의 나라가 됐고 돈을 쫓아간 남아메리카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심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2023년대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쫓아가자는 거지요. 그렇다면 마태원 6장 33절에 말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의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초창기에 전도활동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전도활동하지 않고 가버남에 갔냐 하면 나사렛에서는 자기 고향 땅에서는 핍박받았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는 배척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하 나를 모르는 동네 가버남에 가자. 거기 큰 도시고 하니까 그곳에서 전도 센터를 만들어서 제자들 네명 부르고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건이 안식일 날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날 낮에 아마 오전인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 후에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과 병자들을 치유한 사건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오후에 하고 저녁 때 합니다. 아마 안식일 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처럼 주일이 없었지요. 이제 뭐 안식일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은 이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주일 꼭 회당에서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한두 번 빠지면 은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뭐안 가도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예배를 많이 못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한두 번 빠지면 자꾸 빠지게 되고 한네번 정도 빠지면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삶에 적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네번 정도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간 데가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 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지요. 그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예배 드리고 재판을 했던 때가 바로 했던 그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은 10명이 모여야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그 회당 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회당을 이제 움직여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냐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뭐 때로는 하겠지요. 그날 오셔서 설교할 사람을 매번 이렇게 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초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인지도가 알려지니까 이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설교를 해 달라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제 오늘 설교한 내용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하나가 아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어떤 거냐면요, Teaching, Healing, Preaching이래요. 가르침과 치유와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했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 두 번인가 세번 권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위는 어떤 한글 성경 보면 권세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물결, 파도가 일었을 때 파도, 한번 얘기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러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치료해 주셔요. 또 사탄도 굴복시킵니다. 죽은 자도 세 명이나 성경에서 살리셨지요. 어린아이, 청년, 나이든 사람. 세 사람 살렸어요.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권위가 없으면은 안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할 때와 대통령을 안할 때와 전혀 다르죠. 대통령 안 하면 얘기하면 아무도 뭐 믿지 않지요. 대통령 할 때는 뭐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이 잘 듣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리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인간과 다른 신성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아,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닥케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훈이 새로운 교훈이고 새로운 가르침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개몽시켰는데 이 서기관들은 앞에 선배들, 앞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론을 갖다가 그냥 전달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신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라. 예수님은 자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말씀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권위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수 샘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발명품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했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등록이 안 되지요. 여러분 논문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표절했니 표절 안 했니. 표절이라는 것은 남의 걸 갖다가 쓴거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수의 샘물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었다는 거죠. 신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다른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앞선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달랐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서기관들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서기관들은 중원부원했지만 예수님은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회당에 있는 귀신을 살려줬지, 내쫓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주었지만 은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냥 자기의 지식만 가르친 냉랭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움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있던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생명을 새로 주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28절에 보면은 그냥 소문만 세상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성직자가 이 얘기했지요.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70년이 걸렸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이 성경을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 믿고 머리로만 알면은 냉랭함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는이 30cm 거리밖에안 되는데 이것이 몇십 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따뜻해서 손발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토마스에게 얘기하죠 도마에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가 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인물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드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는 걸 믿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잘 활동을 하지만은 맛이 없고 내가 억지로 먹었다면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23절에서 24절,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헬라우라 아카달토 푸니오 마티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은 개혁 개정에는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됐지만 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악령, 악한 귀신, 부정한 영, 더러운 영으로 번역됐습니다. 영어성경 보면 unclean spirit, impure spirit, evil spirit.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귀신은 영어 다나 틀리죠. 요근데 영어는 전부 spirit으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다음에 뭐 더러운, 뭐 불결한, 악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디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래요 오늘 회당 안에도 있어요 회당은 거룩한 장소래요 예배와 교육과 재판이 이루는 장소래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도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귀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 성경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우리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요 별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뵀을 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떠나갈 때도 소리를 질러요. 귀신은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꼭해꼬지하고 떠나가요. 사람 떠나갈 때막 경련 일으키고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갈때 그냥 순수히 가지 않고 꼭해꼬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은 귀신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지만은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요. 성령이지요. 신분을 확인을 해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그리고 오늘 24절에 나오는 얘기는 전부 예수님께 아부성 발언입니다. 나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상관 없지 않냐? 왜 우리를 멸하러 오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냐? 아부성 발언이. 이거 자기를 디펜스하는 스피치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 악령,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는 뭐 귀신 눈에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부정한 영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내 삶을 한번 회귀해 보자는 거죠. 내 삶이.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삶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다 악한 영이라는 거죠. 부정한 영이라는 거죠.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여기서 배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곧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내 마음속에 있는 걸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 악령, 악한,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요내 마음속에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내가 잘못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마음, 내내 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악령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고 예수님 에서 예수님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이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질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이것을 악령을 더러운 영을 부정한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9절에도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가는 길밖에 없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치유사역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약 35번 정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중에 첫 번째 치유 기적입니다 25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얘기해 나 당신과 상관없지 않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로서 명령형을 써서 꾸짖었어요. 헬라오 꾸짖다는 것은 에피티 메세님.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냥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신은 이야기할 때는 아부성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별이 부동하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위선자입니다. 이 귀신은요. 이런 귀신들에게는 그야말로 명령형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과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못된 열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 감언이설로 이야기할 때거 쏘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봐야지 말을 보고 따라가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분들을 말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 발이 얼룩하는 걸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 귀신은 더럽다는 걸 붙은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하는 방법과 다르게 말로는 순종하지만은 행동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도 나쁘지만은 정말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로서의 감당을 했다는 거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 상주를 말로 위로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정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주는 것을 위로로 하는 거예요. 말로도 할수 있지만 행동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위로한 마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준거 위로해 주는 거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그 원래 의미는 위로하는 마을이래요. 가버나움의 그 원래 의미는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거지. 이사야서 41장 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는 거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말로 하는 것도 하지만 은 행동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라는 게 케어해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회당에 있는 사람 실제로는 왜 이걸 조금 더 하면 회당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테스트하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여러분 2023년에 우리는 정말로 위로를 주변 사람들을 베풀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를 베풀어 줬고 이 귀신들인 사람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날 때마다 내가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냐 하는 거죠. 위로받을 사람은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 위로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위로받을 뿐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오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거 두개다 뭘로 했습니까? 주문이나 하지 않았어요. 뭐 약을 주고 뭐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마술을 유지 안 했어요. 언어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귀신 쫓아냈고 말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힘 입어서 우리도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 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시 살아 있다는.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생각 판단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내 삶에 살아 있고 그것이 활력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승리와 번영의 길로 갈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내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마귀 귀신 사탄 전 어디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침노를 망자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고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베스 6장 17절에 보면 은곧 성령의 곧,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오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악령,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인 쓴뿌리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얘기하는 이내 마음속에 있는 악령 쓴뿌리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쫓아내자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면 악령들이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죠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의 악령들을 제거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교훈 살리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에게겐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꿀송이 같이 달고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지요. 올한해 우리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없어지고 내가 점심 갑주를 꼬 사탄을 물리치고. 내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났고 이런 것들을 내 혼자만 누리지 말고 마가공 1장 45절 상반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것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거 오늘 갈릴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퍼트렸다는. 우리가 이것이 프리칭입니다. 프리칭니다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오늘 말씀에 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